반지들은 네. 완전히 정화돼서 환기시킬 필요 없이 청소가 가능해요 아로마 오일만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만 주시면 아로마 테라피가 돼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간만에 제가 좀 방청소를 했거든요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여기는 와이프가 주로 사용하는 안방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결이 방이거든요 음... 날씨가 좋아서 오늘 청소를 했어요 문을 열어놔도 뭐 하나도 춥지도 않고 방 청소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좀 아파트다 보니까 이불을 털기도 뭐하고 우리가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그 케어 서비스를 받거든요 뭐 이게 소독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 청소를 하는데 막상 저희가 사는 집은 이제 그게 한 번도 안 해서 올해는 지금 그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려고 청소한 뒤에 저희가 예약을 해 놨거든요 이따가 오시면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요새 또 집에서 사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 묵었던 이제 그런 때를 한꺼번에 손쉽게 어, 때울 수 있는 법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상태 체크하면서 점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제가 해드릴 건 이제 이 이불하고 이제 밑에 네. 깔려 있는 유 있죠. 네네네. 이두 가지로 먼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고 네.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것까지 시작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깨끗한 물이 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집안 네. 어, 환경 상태 를체크해볼수 있기 때문에 네. 투명한 이물 상태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건 이제 테스트용 천이라는 거고요. 네. 테스트용 관이라는 건데 원래 이제 장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같이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끼고 네. 진행해 드릴 거고 테스트용 관을 보시면 이제 TV 오셨던 분들도 좀 알아보시는데 네. 아버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이불 위에 있는 뭐 이불 먼지나 손먼지 머리카락 정도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들은 울과 울 사이 이런 데 깊숙하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흡입만 갖고 는 제거가 좀 어렵고요. 네 세게. 어. 두드기 털어주요 네. 요즘 주거 형태상, 원래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갖고 나가기 좀 어렵죠. 힘들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는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분당 4만 번 정도. 회전을 해서, 두드김으로써 매트리스 같은 걸로 따지면은 이제 15cm. 속에 있는 먼지나 찐득까지 끌어 올려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나무 굵은 막대가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이제 세게 때려주면서 나오는 먼지나 찐득기를 흡입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 밑에 손을 한번 대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해볼요 네. 와 많이 나오네요. 아! 어 일단 설명 을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긁었을 때 지금 긁혀 올라오는 먼지들이 있고요. 네네. 지금 긁어도 지금 긁히지 않는 분말 걸로식 먼지가 있어요. 나 긁혀 올라오는 먼지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 먼지라고 해서 이불 먼지, 손 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돌돌이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음. 제거하실 수도 있는 먼지들이고, 네. 어, 지금 문제는 이제 밑에 깔려있는 분말깔로식의 먼지인데, 네. 자, 지금 손에 붙이고요. 털어도 네.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모르고 사시는 건데, 네. 뭉쳐 났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그쵸. 공기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나머지 걸좀싹다 진행해 드릴게요 나머지 흐르신 이곳이 공기창정으로 따지면 앞에 부분, 흡흐구 보여요 근데 방식이나 세기가 다른 건얜 자연 순환방식처럼 먼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강제 흐입 방식이라고 해서 일본의 연수기적인 공기의 하을 강제 흐륙으요 흡입된 그러니까 먼지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 있죠? 네이 네. 물로 들어와서 먼지 물을 젖히는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물에 한번 젖으면 다시 안 날아가서 그... 깨끗해진거 같으네좀 상쾌한 느낌을 하게 음. 음. 뭔가 이게 향도 들어가 있나요? 음. 향은 저희가 아로마를 넣긴 한데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이제 계속 저희가 넣고 쓰니까 조금 어. 나을 수도 있고 네. 일단 제가 깨끗해져서 여쭤본건 미세먼지 눈은 보이진 않아요. 네. 저희는 필터가 물이죠. 네. 그래서 켜놓게 되면 자연 가습이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습도가 5에서 7% 7파중, 그러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네. 숨쉬기가 좀 편해져서 네. 깨끗해졌다 느낄 수 있는데 네. 정확한 건 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원래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음. 근데 또 육안으로도 지금 보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굳이 그쵸. 안 해도. 이 지금 3분 전 2방 공기 상태죠. 음. 공기 중에 먼지가 많아버리면, 이불이랑 가구등이 계속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죄송하지만, 방안에서 거의 담배 피는 수준이에요. 진짜요? 그렇죠.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와. 청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부터 어느 정도 제거가 되신 후에, 네. 청소가 이루어지신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네. 테라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던 물이나 새한 물에다가, 네. 아로마 오일만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예.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만 주시면 아로마 테라피가 돼요. 음.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건뭐잘 아시겠지만, 비염, 천식, 감기, 예. 호흡기질환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얘는 이제 필터가 물이니까 이제 요리하실 때나 음. 고기 올때 켜두시면은 냄새라든지 미세먼지 동시에 제거할 수가 있고,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바다 청소로 쓰시는 거예요. 정화돼서 환기시킬 필요 없이 충격할것같 청소기를 이제 우리가 돌리고 나서 그다음 하는 게 보통은 물거리지. 그렇죠 물걸레질 하죠. 물걸레질을 하는 이유가 일반 청소기로 돌려도 남아있는 이물질 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제거하기 위해서 물걸레질을 해요. 근데 얘는 애초에 일반 청소기들보다 흡입력이 세 배에서 다배정도가 세고요. 동시에 자연 가습이 되면서 흡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청소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드세요? 네. 어떤 차이세요좀 뽀송뽀송해지는 요 아,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게 뽀둥뽀둥 아니면 네. 맨들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이물질 없이 청소가 네. 이루어지면서 음. 자연 가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해 주 필요가 없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지금 이제 앞에 쪽이 아니라 뒤에 보면 뚜껑이 있고요. 네. 여기서 열면 바람 맞아. 네.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건데 아치카처럼 그, 붙어 있는먼지들이 있어요 네그 이것도 역시 방치가 되면 쌓여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청소 어떻게 하세요? 무선청소기에 소로 되어있는 아무선청소기 해서 청소한 적이 없지는 않는데? 천런은아 천정은, 아. 아, 천정은 한번안해봤는데 아. 저희는 이제 홈케어를 부르시면 어떻게 케어를 하냐면 바람 나오는 곳에다가 호수로뽑아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먼지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음. 네. 어. 아까보다 조금 더 나오네. 불안다 정리해드리면, 침구 케어는 뭐 2주 한 번씩만 돌리시면 나가 터실 필요 없다 그랬고, 네. 에어건은 새 집이기 때문에 붙터는 먼지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나올 수 있도록 좀 불어주셔라.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볼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기정화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만이라도 물 넣고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음. 쌓여 있던 먼지들은 네.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청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개 네. 저희 장비는 이제 집에 비어 마트고 천식한 데가 있거나 외약자나 어린이가 있다든지 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비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음. 뭐 기능 성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는거고요 네. 제가 마무리 청소 해드릴건데요 네. 보실는거 어때요? 장비는 좀 괜찮은거 같으세요? 네. 기능 면에서는 뭐 확실히 네. 디자인만 조금 더 들투박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어 로그 이게 그렇죠. 이게 뭐 국산 제품처럼 디자인에 신경 쓴게 아니라, <웃음> 네. 음, 이제 훔 케어 전문 장비 소재 아무래도 기능, 성능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제 클린맥스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저희 장비 이름이에요. 훔 네. 케어 저희가 이걸 갖고 와서 짐쪽 직접 홈케어를 해드리는 게 홈케어 서비스라는 거고 예. 말씀하셨지만 평당 5,000원 리고요 계약은 이제 연 단위로 서 진행이 돼요 음.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연에 한 10일 정도 예. 진행이 되는데 어 지금 뭐 상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연에 아한 달에 이제 2, 3개월 정도를 음. 두세 번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돼서 예. 연에 한 1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평수대로라면 대략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예. 들어간 보시면 되고요. 세프케어는 이제 저희가 와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네. 장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쓰시게 되는데 구매는 2 8 6만 8천 원이고요. 설치비가 15만 원 들어가는 게한번 있어요. 음. 어, 이거 좋다. 음. 이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건데 그때만 들어온 인건비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렌탈로도 이용 가능하시고 렌탈로 한대에 47,800원 꼴이고요. 기간은 이제 60개월만 쓰시면 돼요. 얘는 지금 한 대로 방향제, 자연 가습기. 바다 청소기, 친구 청소기에 공기 청정기까지 총 다섯 개의 부피의 역할을 한 대로 모을 음. 수 있기 때문에 부피상 피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